와 이거는 밥이다 진짜 무조건 밥이있어세 잠깐만요. 오늘은 통다리, 모든 얌얌얌, 자메이카 볼케이노 슈프림, 모락모락 김 나는 밥도 있지. 먹는 건옹사운데 구독해주세요. 홍. 그냥 닭다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닭다리하면 떠오르는 치킨, 자메이카 통다리를 먹어야지 했는데. 얘만 먹으면 좀 아쉬울 것 같은 거 뭔가 그 약간 매콤하고 막, 막 그런 것도 막 먹고 싶어서 볼케이노!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죠 그래서 얘도 닭다리로 시키고 제가 닭다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운이가 자기도 먹고 싶다고 자기 것도 시켜달라고 해서 처갓집 슈프림 닭다리! 주문해봤습니다! 완벽하죠? <웃음>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다 이 세계를 다 시켜서 먹다니 <웃음> 꿈입니다 꿈 아 너무 맛있는데 이야 이거 와, 역시 부드러운 맛이 와이 치킨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. 진짜. 우와 아 하나 먹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. 아, 넘어 가야 돼. 안 그러면, 이거. 이거. 이으로배다거 이거. 같아. 입까지만 보내 주고. 이거. 이카이이 윤기 거이 흐르는 거봐 표면에. 어 자메이카가 이렇게 매웠나? 오! 어, 생각보다 엄청 매운데요? 어,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야! 어, 이거... <웃음> 어, 지금 매워서 좀놀랐어요 와, 껍데기가... 역시 자메이카는 껍데기가 따봉입니다 와 아 야들야들 하면서 양념이 <웃음> 제대로 딱 배어있어서 아니 이상하게 여, 여기 자메이카 껍데기는 먹고 싶어 <웃음> 보통은 닭껍데기 잘안 먹잖아요. 닭껍질 아, 이쯤에서 콜라 한 잔! 아니, 이거 어제 어린이날 여기다 슬러지 담아서 주길래 여기다 먹으려고 했는데, 안되겠다! 안나와! 화면에!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또 이런 콜라가 안보이고 아, 안되겠다! 좋았어! 그럼 그냥! 아... 어, 깔끔 개운 볼케이노 아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저도 볼케이노를 거의 한... 반년 넘은 것 같은데 안 먹은 지 거의? 아, 어, 맵다! 와, 볼케이는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맵네? 진짜 맛있다! 아, 맵다! 아, 근데 볼케이노는 먹을 때그 약간 숯불향 같은게 입안 가득 콕 채우는게 와... 이거는 밥이다 진짜 무조건! 밥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밥을 가져왔습니다 아, 근데 이거 어디다 놓지? 여기다 놓을까? 아예 그냥 먹는 게 훨씬 맛있다. 아니, 그 학교 다닐 때랑 군대에 있을 때는 반찬으로 양념치킨 나오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요? 근데 얘는 약간 그런 양념치킨들에 비해서 양념 맛이 좀 연하다고 해야 되나? 좀 부드러워서 밥이랑은 안 어울리네요. 아, 진짜 너무,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세개 딱! 딱 차려놓고, 보고만 있어도 <웃음> 마음이 막 뿌듯하고, 막. <웃음> 장난 아니네요. 걔는 하나 더 먹을까? 아, 계속 땡기네. 배 엄청 부르거든요. 뭔가 얘는 튀겼고 얘는 크고 막 이래서 하나를 약간 배부를 때 하나를 더 먹기가 뭔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뭔가 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만만해. 근데 심지어 맛있어요. 밥한 숟갈만 더 먹자. 행복하네.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오. 그냥 이렇게 맛있는 닭다리 먹고 또 먹고 또 먹. 아 이걸로 아 다음에 또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요. 음.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되면 드셔보세요. 강추입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